안세수 대표님 이이기 뒤에 문저이기 자리를 해주시고계시는데요월더하기 시간에 제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집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또5월달 여기 또 단상이 에 나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5월간 시간대 그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컨셉을 준비했으니까 어, 1시간 정도 좀 빠른 템포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 일단 뭐 사진 찍어 다 나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자료 원하시면 각 지역의 대표님들한테 PPT 자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3월달 저희 어, 영업 리뷰 잠깐 어, 말씀을 드리고 4월달 이슈 상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농협 치아범이 판매가 종료가 되어요 뭐 저희 쪽은 치아범위 워낙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 농협 치아범이 판매가 종료가 되었고 업계도 뭐 300까지도 되고 보조치료도 어, 20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판매가 종료가 됐다 그래서 농협 치아범 자, 두 번째는 어린이 봄이 할인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절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보험료가 더 내려갔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렇게 거짓말쟁이 아니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일단 4월달에 보험료가 거의 인하가 됐다. 자, 세 번째는 라인은 제가 들어도 2월달, 3월달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 역시 4월달에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DB 수습보고 일단 질병 수비가 4 0대까지 50만 원 매회, 그리고 뭐 임신, 출산5실급제한적인 치액 체외 충격화된 분들이 매회다 보장이 되죠. 질병 수비가 DB에서 그런데 지금 4월 2주차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판매가 된다. 연장이 되었어요 2주가. 그리고 반값 수습비 5종이 DB 수습보험이 워낙 저렴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페이사나 H사는 5중 1,000만원이면 1 5 0 0원이 2만원 되거든요. 근데 DB 같은 경우는 천체안 되죠. 근데 이제 2,000만원까지 다비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2,000만원, 다음 주부터는 1,000만원으로 내려갈 이 정도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많이 홍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월달. 일단 4월달 끝났으니까 4월달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첫 번째, 4월 또 본료가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 사월, 가성비, 최고보험사는 어딘지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규병자 사, 보험, 성인 보험 4. 5. 5. 5. 5.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손해를 높은 부정맥 우리가 부정맥신장질환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혈침증이에요 물론 혈침증은허혈성신장질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 게부정맥 특히 그류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것보다 기타 부정맥 아이파식구 I49. 그죠? 아이파식구가 점차 지금 충돌가 되고 있어요. 물론 I-47, 발전성 빗맥 I-48, 어, 신발세금이 저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걸리긴 하는데 기타 부정맥이 아직까지 천만원 인대가몇 군데 있지만 500만원으로 또 판매가 중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많이 홍보해서 좀절판 이슈를 4월달에 혹시 계약하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자 요즘 트렌드는 단기나 정시고 10년, 20년 거의 안 하죠? 5년이나 7년이에요. 좀이따가설명도있지만다 회사별로 이번 달에 보량증병이 나오면서 최대 7년 단위 때 114%까지 네, 지금 메티나 다른 보험사도 110%인데 114%까지 나왔기 때문에 각 보험사마다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어, 산정증 내 진단비죠. 그래서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들 다섯 번째로는 지금 안보험 누구나 한국개이상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2억이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보험은 요즘에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터치할 부분이 암 통원비. 네, 각 회사마다 어디 통원비가 높고, 또가동비가 어디가 저렴한지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데 다른 주환지간편보 이번 달에 225 봄이, 아, 255 봄이 출시가 됐어요. 우리가 355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결이네, 2번. 수술, 재진단. 그런데 2결만 보는 회사들이 나왔어요. 355랑 보험료가 동일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 가입하고 싶은데, 3절 년생 걸려서 가입 못하시는 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놓치고. 그런데, 3결에한이 2절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나속보에 이어서, 현대나, 메디컬, 플러스, 건강보험이 주지 않았어요. 이것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뭐, 미용, 검지 뭐, 요실금, 출산 관련은 보상 안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메디컬 플러스 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된다. 자 그리고 GV 이륜차 오토바이 보 운전자 보 판매하시죠? 근데 지금 현대당에서도 운전자 이륜차 보험이 취지가 되었다는 거. 뭐 나머지는 생명 손해보험 신당고 이슈상 좀이따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험료가 오른다더니 더 내렸어요. 예. 네. 자 일단은 보험료 변동의 가장 그리고 사업 비율, 그리고 예정 위험률, 예정 해지율, 그리고 톤 조사 비율이 있어요. 톤 조사 나갈때 비용을 차지하는 비준이근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여약을 차지하고 있는 예정 해지율과 톤 조사의 비율이 인하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달에 거의 웬만한 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톤의 보험사. 아, 그러면은, 고디보험사가장 저렴하고, 우리가 다 바쁜데, 고객 만나기도바쁜데 12개 소대보험사 공료 비교하면서 어려지잖아요 그럼 제가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달에는 1등이 디나 농협이다. 왜? 이번 달에 4월 달에 공료가 25% 이상 이나가됐있어요 얘는 미쳤나봐요. 예, 공유가.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 비대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2, 3년 전에 농협, 롯데, 워낙 좀 저렴했어요. 어린이 보험이나, 아니면 이대 질병, 아니면 간평 보험이. 그런데 보험료가 타사들이 빅3, 뭐 K사나, 아니면 DB 명기돼서 보험료가 인하가 되면서 따라잡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 어, 4월달에 보험료가 25% 인하가 되었다. 자, 맨 위에 게 뭐냐면, 성인 통합보험이에요. 20년날 백세기 주일 때, 노란 글씨. 일단 노란 치화성이 농협이 가장 저렴하죠? 보면은 농협. 그리고, 저기 보시면, 한화 손해봄이 3월까지는 달 공료가 워낙 저렴했어요. 저희도 하나 많이 판매했었는데, 어, 좀, 어, 한화가, 농협이 좀 하나보다 공료가 더인하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녀 어린이 뭐, 자녀 어린이 뭐 보면, 역시 농협 손해봄이 공료가 많이 저렴해졌고요또 K사, K사도 지금 공료가 35세까지 어리고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5, 이제, 중환증, 지금 유병자분도 농협이 지금 많이 저렴해졌어요. 농협 같은 경우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3, 5, 5 보험이 없었어요. 3, 3, 5였는데, 3, 3, 5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4, 4, 3, 5보다 보험료가 거의 비슷했는데, 3, 5, 5가 출시가 되면서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상대 진단금. 암뇌심이 네. 그래서, 3 0대전에 어린이 보험, 1위는 가성비 농협, 상대 진단금. 2위는 KB 손해보험. 3위가하나손고보니다하나손해보니이 한하, 저번 달까지 말고 도 어, 지금 작년 가을 때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3위로 어, 지금 내려갔다. 매월 좀 보험료가 이상이 되고 인사가 되다 보니까 어, 매월 이제 보험료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인 통합보험은 역시 1위가 은행도내보이 가장 저렴하고 2위가 메리츠화요 어, 저희가 매출하게 하면 공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공료가 좀 많이 인하가졌어요 성인 통합 보험그 3위가 한화도 되고, 역시 가성비가 3위 안에 인크되어 있다. 그 다음에 3호. 네. 3호 유력자험은 1위가 농협소 되고, 2위가 롯데해보고 3위가 하나도 되고. 근데 농협도 되고 하면, 어, 떤 분들은 좀 불신이 있어요. 아, 저기 소형회사인데 보험 잘 나올까 하고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 농협손해보 보험은 워낙 잘 나와요. 제가 충분히 보니까 다른 보험사들은 보사가 나가고 조사가 나가는데 생명보험의라인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만으로도 무조건 지급이 돼요. 네, 농협손해보험이치아보험왜 판매가 종료되지 않아요얘도 조사가 안 나가요. 조사가 나가는 그 서베이 그 분들에게 일단은 주는 것조차 안나우니까 차라리 보험은 지급해주겠다농협손해보험이 그러니까 워낙 저렴하다. 저렴하고 조사가 거의 안 나가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 처음에 가입할 때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요. 심사가. 그 심사 넘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심사가 워낙 까다로워요. 근데 장점은 일단 공은 지급이 잘 되고 연체가 몇 개요? 한개요사는한달 연체되고 두달이에 시효가 되는데 용역은 세달까지 그래서 막말로 1일 날 가입하고 세달 90일째까지 공유 안해도 우리가 진짜로 <웃음> 그 다음 날 어? 아안 진단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만큼 농협도 되고, 어, 장점이 있다. 네, 롯데도 침사, 뭐, 이렇게, 이대리 저렴하죠. 자, 다음은 우리가, 어, 지금 연방기. 연방기에서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자, 여기 보시면 메리츠, 농협, 그 롯데. 이제 어린이 보험은 지금 보면 가운데 KB가 저렴하죠. 네, KB랑 한국, 현대쪽 그리고 지금 3 5호는 역시 농협이 저렴하다. 그래서 어린이 뭐 20년나 3 0대만기 우리가 9 0대 100세랑 또 20년나 3 0대만 이랑 복류가 틀려요.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아셔야 나중에 고객 만나고 어 고객분들도 우리가 이제 내밀잖아요그 가입 안 해요. 집에 가서 인터넷 뒤져보고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다전화해서 복류 1 5한장이라고 저렴한 좀 가입하죠. 그 다음에 아 그냥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항상 와이프 핑계 게 되죠. 우리 와이프가 막 머리 긁으면서 일단은 20년간 학생 만드는 1위가 KB 손해보험이 가장 저렴하고요 2위가 풍부하지, 3위가 현대사. 그리고 성인 통합보험은 1위가 메리츠, 20년 갱신, 2위가 롯데 손해보험, 3위가 농협 손해보 자, 다음은 3호 갱신형. 20년 갱신은 어, 비갱신형도 그렇고, 갱신형도 그렇고, 농협이 가장 저렴하더라. 그리고 2위가 롯데 손해보험, 3위가 송구 화쇄 품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웃음> 좋으실것 같아요. 자 현재 손해보험 어깨는요. 보장이 축소, 아 I-49. 4월에 확정이나 진행 중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I-49 제외,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산정된 어깨 유정확도도 제한, 지금 어깨 한도 안 보잖아요. 근데 어깨 한도도 지금 제한을 거의 이정이에요. 모든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뭐 재가급여도 지금 한도가 없잖아요. 제가봤을때 올해 안에 재가급여도 한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모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r 1 9에도 가입하면 포인트 제도 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사 식구 기타구점에 우리 병원에 가서 정말 신장이 뿔딱뿔딱하고이거는좀 약간 역선택이나 보로해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웃음> 그래서 아이사 식구가 제외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미리 가입을 하자. 자, 고용자별 2대 질환 관련 진단 현황. 주요 보정별 I49와 I49 제외된 I47, 48 진단금에 대해서 여기 올려드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I49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홍구, 황대, 하나, 그리고 한화. 나머지는 500만원. 근데 이 또한 지금 언제 축소가 되고 언제 제외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하셔라.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잔여, 자녀 보험도 천만원 되는 곳이, 자녀 공험 아직까지 몇 군데가 있어요. 농협은 지금 25% 할인되고 있는데 500만원 밖에 안 돼. 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협 전집한테 이거 1 0만원좀 사달라 계속 얘기했는데 를 아, 이것까지 풀게 돼. 왜냐면 지금 25% 할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 농협으로 판매하다가 기타 보험이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에 아직 천천 천 되는 곳이 있어요. 단돈 만원, 2만원에 같이. 껴서 혼합설기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평보험 같은 경우는 현대, KB, 이런 두대는 아직까지 천만원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험사면 이대지이란 진단비 현황이에요뇌실판정특내 뭐, 삼천만원, 이천만원, 그리고 각 회사마다 <웃음>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어요. 네. 근데 저도 그전에는 솔직히 내열과 시별열과 진단비만 가입했거든요. 근데 산정튼내에 다시 한번 오래보니까 그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어차피 진단, 내열관과 허열성 진단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산정튼내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산정튼내 환자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근데 장점인 게 연간 1회씩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보장범위도 넓죠. 코드가 네. 내열관 허열성 그리고 어, 선정성 축코드 아니면 외상성 이런 스코드좀 보장범위가 넓다는 뭐, 거 근데 갱신형이 있는 회사들이 주로 많은데요. 비갱신형이 있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도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가입해야 하는 두 정맥과 뇌시 산정틀에 제가 한번 따로 한번 구성을 해보았어요. 구성을 해보니까 중증, 질환자, 뇌혈관, 심장질환 그 밑에 여러 가지 순환기질환 같이 넣었던 이 보험료가 20년당 100세 바뀔 때 어, 이 여성분들은 저렴하긴 한데 남성좀 비싸긴 하죠. 그래서 5만원대, 9만원대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현대사, 현대사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I49 제외, 밑에 심혈관, I49, 뭐 심혈관 이렇게 세트로 가입을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K손해보험 쪽에 뭐 이런 쪽으로도 같이 세트에도 어, 지금 3만원대, 4만원대 어,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난수로 치열해지는 산정튼내 지금 현대사 오인원이에요 DB 산정튼내 여기 보시면 메리츠는 전부 다 되지만 중독암이나 재등동암이 보장이 안되죠. 그리고 현대사 다 되지만 중증 치매가 안되고 DB 같은 경우도 역시 메리츠처럼 중독암이나 재중동암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좀 나열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내열관이나 호혈성 산정튼내는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없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 메리츠가 업계 최초로 산정 팀내 암이 내놓으면서 타사들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내놓았다가 이렇게 해서도 한번 비교해서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산정 팀내 지금 가입해야 되는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산정 튼 내면은 산정 팀내 진단비 아까서 먼저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아,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급여 보고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한정증 내에 7대 한정증 내진증 환자로 불과되면 국가에서 어 10%까지 일단 본인 부담금이 되고 국가에서는 95%까지 지원을 해주죠. 그리고 비급여 부분 100% 전액 환자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수도 뭐 치료제 입원, 식대 이런 거는 오로지 본인이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증 어 짧은 기간은 내열감과 허혈성 30일까지 밖에 안 돼요. 늑대 사후 관리, 뭐 재활이나 감벽 필수, 자제 재발로 인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협소한 보장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열과 심열과그 외에 암산정특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산정특내의 추천 플랜 이렇게서도 쭉 만들었는데요. 요런 플랜은 산정특내만 따로 넣은 부분이에요. 여기가암뇌심이 있는 사람들은 산정특내만 약간 뼈파기 식으로 좀 틈새시장을 노리셔도 좋으실것 같습니다. 자, 지혜의 매출의 요즘에 헬팅 공시는 단기낙 종신보험이에요 네, 요즘 10년, 20년보다 지금 너도나도 5년,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보장성 보험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전축성으로 우리가 연금 보험 최저 보증이유를 하면 10년에 5급이 돼요. 거의 다전축보험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단기낙으로 5년, 1년으로 뭐 원금 된다, 5년이, 아니면 7년 되면 110%가 나온다. 그렇게 해 저희가 단기나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 추이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단기나 종신보험 판매가 증가 되고 있는데 기대만 위협합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종신보험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내 종신보험 가입 권유를 실천당은 이네 가지를 안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종신보험은 보장성으로 전출성 보험이 아님을 정확히 명시해라, 얘기해라. 두 번째, 단기나 종신보험은 동이나 보장 내용의 종신 보장에 비해 보료가 높임을. 세 번째는 저해저항 평은 가입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표준형 상품보다해학금이 없거나 적수가 을 있다. 그네 번째는 상품 설명에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누락 없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금융한번 더 이렇게 좀 약간 구조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저희가 일단은 요거는 보장성 보호입다 정확히 좀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심사형. 일단 납기면 완납시점에 네. 해야한그 기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올 5년, 거의 6년 거의 없죠. 그래서 7년, 10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쭉 보면은 거의 어, 7년 남일 때 지금 도양생명이 거의 좀 적긴 했어요. 이때. 근데 지금 높은 때가 도양생명. 아여인데요 도약설명 114% 그래서 이번 달에 출가 되었어요. 멘트날프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110%였는데 지금 도약설명이 114%로 가장 높다. 그리고 이번 달 시책이 또 200% 있죠. 원수산 시책.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 좀 해지확인율 제 비교해드렸는데 도약설명 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사역 어, 아까 전에 1 1 3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5년 답줄때 남이 완료 시점에서 정답을 보면 5년 답일 때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5년 답일 때도 지금 뭐 스텝 여러 가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간편 심사형, 여기도 KB 네 그리고 노역 그리고 DGB가 있는데 뭐 DGB보다 지금 이렇게 KB랑 영역적으로 5년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7년당 기준일 때, 나비 완료 시점에서 경과 추이를 보면요, 이게 쭉 나열했어요. 네 지금 역시, 도약해명이 114%로 가장 높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APA도 있지만, 지금 도약해명이 APA 에서 어, 지금, 0, 3% 정도 더 높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년도 어차피 환분율이 높으니까, 10년, 뭐, 20년 당연히 높겠죠. 어, 10년 기준대납비 완료시점에서 경과 환급률 네, 그건 아까의 내용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경영인 아, 정기보험 우리가 아까는 종신보험이니까 경영인 정기보험 지금 7년 시점의 절대제자는매트라이프네 아너스 경영인 정기보험이 4월 4일 날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경영인 정기보험도 일단은 환금률을 비교해보면 7년 납입 때 93% 네 93% 쭉 이렇게 가, 가고요 뭐또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딥이 대명 뭐 99%까지 가네요. 이런 네, 그 부분들도 비교해서 환급률 높은 우그 대표님들에게 뭐 경영이 정비 보험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이나3병이 지금 저번 달 착한 종신 보험이 출시가 되었죠? 3월 24일 날. 네, 자라이나3병 다른 보험사도 뭐 유병자 종신 보험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데라인한명이 3월 24일날 3,4,5 보이났다 그래서 그전에 3,5 보다는 보험료가 좀 많이 낮춰졌고요. 또 하나 장점은 우리가 사망시 사망보험금 플러스 나비파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네, 기난백보험료 그렇게 해서 기난백보험료까지 돌려주는 더 착각한 간편 중심 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고자일 때뭐 3개월 이내 이번에도 여러가지 고자잖아요. 아니면 은 그냥 일반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1년 이내다, 2번 수술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초반편도 있고, 또 3, 2년 이내에 2번 수술, 3, 2, 5 종신보험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3년 이내에 2번 수술, 그 외에는 3, 4, 5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 초반편 종신보험이 나오기가 별로 안 됐어요. 3일 5그래서 아, 3일이 아니죠? 아, 3일 5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고지사 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개척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암센터 있죠? 암센터. 암센터 가면 항암치료나 통원치료를 많이 해요. 거의 입원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앞에서 솔직히 개척을 했도 돼요. 왜냐? 1년 이내에 입원치료만 보기때는데 거기에 이제 어, 통원치료 하시면서 가족분들 우리가 전달 자나 주면서 가족분들한테 이런 중심 보험 얘기해 도괜찮을것 같아요. 왜냐면, 초반별 중신보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보험금이랑 아비파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 사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비 보험료도 돌려주대요 거기다가 사망보험금까지. 그러니까 좀 가족분들도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센터 이런 데서도 솔직히 개척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상태에 맞춰서 고를 수 있는 라인이나 중신보험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한번씩 나열을 받고요. 뭐 가입 나이, 그 다음에 입원 수술, 고객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입원을 주고 통원을 들고 지금은 통원 시대예요. 통원 시대. 저희 아버지도 한 7년인가 전에 대장않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요즘에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수술 장기가 하나요? 거의 안해요. 탐사의 수술하고 바로 통원치료 시켜요. 예, 입원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암보험 추천해줘도 암 2번 일단 추천을 잘안 해주잖아요. 암 진단비 아니면 암 수드비, 아니면 표적항나 아니면 카티, 이런 쪽으로 항암 치료 쪽으로 해주지 암 2번 일단은 거의 가입을 안 해준 겁 왜? 보험료는 비싸고 아무리 2번은 거의 장기가 안하다고합니까상사라라고 바로 내보내요. 그래서 통원을 많이 하는데요. 암 진단비 많이 있으니까 여기 볼 데이터가 있죠. 2번, 입원, 2번을 지금 40대, 50대, 60대도 그게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환자 여기 보시면요, 외래 암 환자가 96만 명, 암 환자 중에 93%가 외래로 통원 치료로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번 암 환자는 지금 약 7%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것만 봐도 암 입원비 필요 없고요. 암 통원비나 암 수술비 차라리 진단비 쪽으로 좀더 크게 가져가는 걸 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김대질라는 계속해서 예우 관찰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암, 그죠? 치료비가 필요하다? 케이티 1은 뭐냐면 지방에 NC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대학병 원 근처에서 지료 언어 통원치료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에도 물론 대학병원 있지만 서울로 많이 오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 제 고객은 이 통원치료를 서울대에 어, 치료 받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와서 가지고 케이티 스 타고 하기서또 택시 타고 밥 먹고 이러면 하루에 20에서 25만원 훌쩍 비용이 나와요. 이런 거. 어, 근데 실통법은 병원비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병원비 별도로 이런, 어,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질환. 뇌경색으로 인해 이쪽 그 팔, 다리가 마비 증상이 왔어요. 마비 후유증으로 재활치료. 그런 택시를 많이 타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심장질환. 허진증 진단받고 10년째 약 복용 중인 CC. 이분은 자체로 통원 치료하면 병원에서 정기검진 약, 약 처방을 받고 있다. 당연히 주유비가 많이 되죠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암 진단비도 좋겠지만 암통원일까좀 이렇게 넉넉하게 있는 쪽으로 다입을 하셔라. 자각사마다암통원 일단 서로 틀려요. 일단 통보상 지금 토론타지의 란제 훈구화제. 네, 구과제는 암으로 상급병원 통원 시에 최대 한류 52만원까지. 네, 통 통원에 우리가 훈과제로 52만원까지 나오는데 얘는 단점이 있어. 단점은 0과 30일까지만. 30일까지만. 그리고 지금 생보사 이번 달에 출시가 됐죠? 도약행명. 도약되명 어, 표준형은 만원, 그리고 유병자는 최소 2만원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60만원까지 암포험비가 무제한으로 보장입니다. 무제한으로. <목소리> 그리고 와 하나 생명도 있고요그 다음에 저기 MG도 30만원까지. MG도 무제한으로 보장이 돼요. 그래서 풍구이랑 넣을 때만 연간 3 0개까지만 보장이 되고 연간 부재하려고 보장이 되도록 사산 쪽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일단은 상품 전략과 저희가 풍업비 플랜이고 만들어 봤어요. 왼쪽에 있는 건 가장 한도가 높은지의 풍부사 중에 52만원 플랜 풍구화재 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맨위에 악토어비 100만원대 혼합성 근데 보험료가 어떻게 나오냐면 후구화제로 이렇게 52만원 풀려면 네, 20년당 1 0 0세밖에있대요 그럼 90세나 80세까지 하면 좀더 보험료가 싸운되겠죠 남자 30세 기준 22,000원 40세, 3만원 50세, 4만 1,000원 000, 그리고 여자들 22,000원, 27,000원, 22, 22, 29,000원 이렇게 한 규자로 가입하고요. 그 52만원 보장 받잖아요? 오른쪽, 도약협면 이번 달출치가될니고 자, 보험료 보세요. 30세, 만원 40세, 50세 만 원으로 가입이 돼요. 이두 개를 같이 가입하면 얼마가? 52만 원, 9 0만 원. 그러면 112만 원, 112만 원. 그럼 나쁘지 않죠? 아까 말씀대로 교통비 뭐 20, 30만 원 제외하고 8, 90만 원이 남아요. 음. 그러면은 어, 이게 우리 또 아들이나 뭐 혼자 테때돈금도 내고.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 같이 두개 묶어서 혼합 설계하니까 30세 기준 3 2 0 0 0 원, 여자 3 0 0 0 원. 40세, 50세 봐보세요.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이렇게 납입하다가 매일 어, 병원 갈 때마다 하암치료나 여러가지 치료받때어좀 힘들겠지만 기분 좋게 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나돈 벌러 갔다 112만원 오늘 112만원, 내일 112만원, 112만원 네 이렇게 돈 벌러 가는 플랜을 혼합적의 암평을 일단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판급 그 종합병원 리스트 한번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다들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나중에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다음은 같은 듯 다른 주환자 간편보험. 어,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시장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예전에 3년, 2년 전에 3, 2, 5, 3, 3, 5, 이런 규격자보 가입한 사람들 다시 어제를해 하고 있어요. 왜? 3, 5, 5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3, 2, 5 가입하신 분들 이런 2년 납입하셨죠? 하지만, 3호가 보험료가 앞으로 더될거 생각하면 더 저렴하고, 325나 초반편 315 같은 경우는 보장한도도 되게 적어요. 근데 3 5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한도가 높기 때문에, 3 5로좀 저희는 많이 리모델링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같은 데 다른 중환자. 여기 보시면, 한화 같은 경우, 지금 3 5가 아니고 255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보험료는동일하고요 그래서 한달 더, 고지를 안 본다. 여게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때데 같은 경우는 3 5 5내6대 진단이 아니에요. 암으로 바뀌었어요. 암. 그러니까 우리가 내질한 신장질환 쪽으로 가입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암만 고지에서 가입이 되는 3555으로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이 자세히 우리 고객분들 보시면은 좀 추가적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지대의 차이가 보험료의 차이를 부른다. 일단 봐보세요. 하마 3, 5, 5라그 다음에 2, 5라보험료 똑같죠? 보험료는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와 지금 롯데거 주계약을 보면 기본계약이 24,000원 근데 오른쪽은 예 이중에 하나를 찍혀야 될것 같고 근데 예, 3, 5에서 5가 안만보시니까 그러면은 보험료가 또 22,000원이네? 롯데가? 그럼 당연히 롯데를 추천해야 되겠죠? 근데 롯데랑 또 삼성화재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화재는 물론 암만 고지, 그리고 공포가 저렴한 데 그런 신경 경신형이에요, 삼성화재는. 근데, 일단은, 어, 두 개랑 같이 비교해서 계속 쪼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더저렴하게 그리고 용기 조건도 별로, 더, 어, 여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암만 고지하게 되네? 왜냐면 5년 이내에 암만 고지한는게더 낫겠죠? 우리 내지란, 신장질환 유역자분들, 사고, 가입, 탈락된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찾아보면. 너안만 그러니까 고지에도 가입이 되는 회사로 추천해 드리면 된다. 자, 다음은 본인 부, 어, 부담 사안이에요. 3월 23일. 일단 저희가 어, 23년도에 본인, 본인 부담 사안이 좋은가 증가되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약간 흐릿해요. 내용이.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 예, 그래서 차량이 예, 소득 기반에 따라서 국가에서 대부분 그여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 자, 본인부담금 사안제라 과도한 의료비 인한 가깃 부담을 덜 피해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어, 본인부담금이 대인별 사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주는제도 자, 우리 고객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안들어봤나요실손보험 청구했을 때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본인부담금 사안제 때문에 따로 나중에 뭐실손보험에서돈달라고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이거 돈을 돌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본인부담은 사안제적용방법이에요 사전급여가 있고 사후급여가 있어요. 동일 병원에서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 사안액을 초과시 2023년 780만 바뀌었는데 병의원의 공단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몰아서 당의 연도에 환자가 병의원 약국 포함해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부담금은 다음에 8월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의 부담 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어, 공단이 환자에게 지적. 그러니까 어쨌든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이 되면, 그렇게 그냥 간단히,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부담은 사이 대부분 사후 환급이 많이 돼요. 근데 당장, 위험이 너어하죠내 돈을 일단 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동보험에서 가입을 했는데 나는 병원비가 다 커버가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사전사후 금액에 대해서 보장이 불가해요. 우리가 실손보험은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비급여, 이 B와 시를 합쳐서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자 본인 부담도사라진 초과 시에는 해당 부분에서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 C 이게 합산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고 어, 보장을 받고 있고 있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 보험료한 급여, 이쪽 급여죠 비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에서 일단은 하자 또는 사후상 금액이 가능한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이후권은 보상이 안 되고 실제 본인 납입한 것만 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 현대상, 작년에 하나 분해 보면서 출시가 되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렵긴 하는데, 아, 요런 내용들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상해나 질병, 숙성보험, 면책 대상, 다들 아실 거예요. 뭐죠? 뭐, 임신, 출산, 모실금, 뭐, 정신까지란 행동, 한방 치과, 선천성, 코로나, 요런 것 보장이 거의 안 되죠? 그것도 이륜차, 상해, 이륜차, 부담보험, 이런 것도 보장이안 돼요. 그죠? 두번째, 실손공과누적합산을안본대요 그리고 최초 1회 안으로 정액 보장과 달리 동의 질병도 보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년 계약해달로부터 리필이 가능한 메디컬 플러스 보험이 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간별 보의 안보험하는 보험금이 질대인데 자, 오른쪽에 볼게요. 일단은 어, 밑에를 보면 좀 매시가 쉽겠네요. 예를 들어서 3 7세피부에 악성 흑색종이 진단받았어요. 그, 우리가 비급여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이죠. 그, 급여는 의료보, 적용. 근데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가 합산해서 병비가 산출이잖아요. 요두 개가. 근데 본인 부담금이 600만원 나왔어요. 600만원. 그러면은 위에 600만원 구간이 면 이쪽에 500만원 이상이잖아요. 그게 1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1000만원. 정액 보상. 그래서 1000만원. 지급이 된다 자,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본인 부담금 빨간색이 백0 0만원이죠2 0 0만원 얼마예요? 400만원. 400만원의 복금을준다는거예요 네, 싯손보험이나 병업이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웃음> 같이 나온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는 작년에 나왔는데 솔직히 어, 별 반응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 현대도 이번달 나와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아, 이 상품에 싯손보험이 있는데 진남미나 수수비 쪽으로 추가한게 같지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 싯손보험이 이중으로 지금 나가는건데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 부분 중에, 본인 부담은 사, 이제, 그런 플러스로, 지급이 안 되는 부분까지 정액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일단 이건 뭐 중충 환자나, 아, 이건 실손몸에서, 실손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보험이죠. 하나 같은 경우는 비갱신형, 물론 갱신형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상도 갱신형으로 있다. 그래서, 특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상해, 질병, 뭐 급여,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어, 현대나 하나, 솔히지원자들잘 모르더라고요, 이 내용을. 본인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흠, 그렇게까지 뭐, 뭐, 별로 인기가 있는 그런 항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최근, 이륜차 운전자들의 고민이에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다치는 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가 지금 많이 풀렸는데, 작년, 재작년도에는 저희 팀에서도 이 1회차 운전자 보험 많이 판매했는요 예전에는 라이더 보험이 집이 손해보험 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대사에서 입번다 출시가 되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조조바의 책임보험은 의무로 가입을 해야 돼요. 아담 가입을 보여주 되고요. 우리가 책임보험은 상대방의 재산을 받고자 가입을 하는 거죠. 대인 대물. 네. 나를 위한 보장도 없어요. 두 번째,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벌금, 변호사 선임비 다 있죠. 하지만 라이더 이륜차 부담 부 인한 항해는 보상이 안되고 교통사고 처리지원도 보상이 안된다. 자, 오른쪽 라이더 보 일단은 뭐 자동차 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자동차 부담 기록은 이륜차로부터골점 이런 부분들이 가입이 된다. 네. 그런데 뭐 환산도 괜찮아요. 15년 뒤니까. 보험료 좀 비싸요. 우리가 운전자보험은 솔직히 만원대. 영업용 운전자보험은 3만원대.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은 6만원대. 6만원대. 네, 그럼 보험료가 좀 나간다. 자, 왼쪽에 보면 식당급이에요 하이바이크 운전자보험. 보험료 보세요. 30대, 40대. 보험료 비싸죠? 유사, 우리 배민, 직업을 하시는 분들, 비유사, 출퇴근하시는 뭐 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집이 손해고, 역시 유사있고비유사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이게 문의가 자녀에게도 많이 왔었는데 이게 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예, 오토바이 그 책임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배달이나 대밀,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몇백만원 나와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자가용으로 등록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고 나면 나중에 다 걸려요. 왜냐면 뒤에 큐박스에 거다 보이니까. 런데 그런 분들이 운전 자금 요것도 같이 가입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가정용으로 하고, 요거는 이렇게 따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다. 자, 다음은 오텔텐봉 어, 이거는 저 KB 손해험에서 나온 거예요. 오텐텐. 이거 혹시 뭐들어보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텐텐? 네. 좀 약간 좀 어려 그리고 규병자보이 있는데요. 보험료가 계속 할인되면서 5년 이후에 49%까지 집이나 하나돈의 보험이 지금 할인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표준형 보험이에요. 표준형 보험인데 1년마다 그 사고 시에는 보험료가 할인이 돼요. 1년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사는 딱 5년만 보잖아요. 이거는 고지사 5년만 기본적으로 보는데 억울한 것도 있어요. 나는 10년 동안 병원 간 적이 없어. 그래서 10년까지 고지하게 된다어요 10년. 그래서 5년을 고지장을 하는데 내가 6년, 7년 차 고지장, 뭐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러면 어, 할인이 준 거예요. 다1 0점에요 간단하게 개은 그런데 다들 생각해 보세요. 5년이네 내가 병원 간 적도 감감을 한데 6년, 7년, 10년, 아세요? 다 60년 전에 고행이지뭐 통원을 뭐, 몇번 했고 뭐 그리고 우리가 구세청 사이트나 건강보험공단에 몇년치밖에 없죠? 5년치밖에 없어요. 조사가 나가도 구세청 사이트 봐도 5년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목소리> 있어요. 이거 그러면 10년치 안 봤다고 하고 내가 9 0만원 가입을 했어. 나그 조사가 나오면 이거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하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k 여기에뭐홍보집아은 그거는 제가 말하는 분들이 뭐 할지 뭐 이렇게 유도리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5년밖에 안 봤을 <목소리>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3년, 4년 전에 조사가 나갔어. 근데 3, 4년 전에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또 꼬리에 꼬리 불어서. 그래서 뭐오년오년 전에 뭐 혈압 당뇨했으면 예전에 초지 기억제 나오잖아요. 이낙할아 2년 전에 어디 병원 갔는데 어떻게든 뭐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 불어서 굳이 막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간단하게 한부이 시상물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 한지 부담보관 없는 75% 이 KB 손해보험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니까 5년 이내 입번 수수료에 없는 사람이 50% 이래요. 고객분들이. 그 가입 후 1년 이내 부담부가 80% 네. 자, 보험료가 지금 업계 최초로 고지시 보험료가 더 싸게 나왔어요. 종합보 그래서 추가 보장을 최대 29%. 처음에 가입하고 1년마다 내가 만약에 보험청구 안 했어. 1년마다 3%부터 9%까지 할인이 돼요. 최대 5년 치 29%. 네 우리가 그 하나 로그 있잖아요 로그1 2 등급 받으면 38% 할인되죠 3 4 등급 받으면 15% 네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할인을 못 받다가 1년마다 부담없이 할인을 받는다 혹은 뭐고지상에서 5년째까지 본지한테 6년까지 만약에 할인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입하고 1년 넘으면 할인이 3% 더 9% 된다고 했잖아요 가입 시점에서 그렇게 할인이 돼요 만약 7년 동안 내가 이번 수사한 적이 없다, 그가입 시점에서 2년치 할인을 받고 시작을 해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헷갈리시죠? 제가 설명하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네. 자, 계약 전환제도. 가입 시점에서 매년 무사고 시 계약 전환이 최대 5번까지 무사고 시 1년마다 저렴하게 목료 할인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장 예전에 5대, 8대 납입 면제에서 12대까지 지금 납입 면제가 됐다 그래서 건강체 탑 n n 보험이 나왔고요. 처음부터 싸게 가입하고 할인을 받고 할증이나 부담... 근데 이거는 건강체 보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로 인해서 고지했어요. 그추서청추질이나 전기가 부담 고 혹은 사기 담보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이 보험은 할증이나 부담 보가 없어요. 그냥 조절이에요. 자, 어쨌든 뭐, 고지상이 5년치예요. 근데 이거는 건강, 이제 5년 플러스 6년부터 10년까지 2번 수술, 아니면 3대 질병만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2번이나 수술, 통원치료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암, 뇌, 식, 요렇게. 그래서 그, 고지상 보면요. 자, 6번에 10년 이내에 2번 수술한 적있냐 그리고 10년 이내에 암, 심근경색 뇌졸증, 진단받은 적있냐부입을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은 할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 전환제도 밑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가입하고 1년마다 2번 수술 3대 진단만 안 받으면 1년마다 할인이 3%부터 9%까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입하고 1년부터 하고 지 최대 5년까지. 네. 자, 매년 3%부터 9%까지 할인되고요. 최대 29%까지. 근데 제가 한번 설계보니까 10년은 보지 어, 본료 없다고 하고, 한번 설계보니까 29% 할때다 보니까, 확실히 타사보다 저렴하더라고요. 타사가 예를 들어 10만원이면, 7만원 정도? 본료가 확실히 저렴해요.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어, 좀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험료가 계속 할인이 된다는 걸 예시표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건강치 할인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면요, 케이블, 케이블 속도. 그러면 건강제의 업계에 사고력이 떠요. 딱! 떠요. 이게 뭐냐면 보험금은 지금 신용정보원에서 데이터 보험금은 청구한 내용들만 떠요. 보험금은 청구한 내용들만 네. 그래서 당시 입력제 7년 8년 가입 불가입이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에 대해 교보가 저희가 거치게 됐어요. 네. 저도 교보 계속해 판매해달라고 했는데 교보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 치아보험 치아보험이 어깨 누적을 안 봐요. 교보 가은경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 달에 동의협이 판매가 중단 된다고 러니까 임플란트 500만원 플레이 요걸 또 만들었어요. 네. 막 머리에 머리 써서 그리고 보조치로 크라운 한 개나 160두 개면 120세 개면 480 네. 라이더로 처음에 가입하세요. 150에 50 50은 크라운 150은 임플란트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생명 150에 50 하나 생명은 450만원까지 어깨 두정은. 젊은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 어깨 두정이 틀린데, 요렇게 두개 가입하면 어떻게 되죠? 300에 100. 그 다음에 도연 도연생명. 3병. 도연 3병은 무조건 세 번째까지 가입해야 돼요. 도연 3병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괜찮은데, 네 번째 가입하면 탈락이에요. 바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가입하고, 도연 3병 가입하고 이, 이, 이, 이틀 후에 모니터링까지 끝났다. 그럴 때 교보 생병으로 가입하세요. 그때.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플란트 시에 500만원 근데 치아공험 가입하면 유지율 되게 좋아요 내가 유지 안 해도 1년 2년 이다무조건 참고 나중에 해요 그 2년 있다가 어떻게 되냐 이플란트한개 하면 500 2개 하면 1000만원 3개 하면 초5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크라운 한개 하면 160두개 하면 320세개 하면 380이플란트는 병원에 가면 얼마 나오죠? 10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병원비가 80에 나옵니다. 유리치카나 이런 쪽딴 데는 50만원. 근데, 크라우드도 한 30만원 나오거든요? 재택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치테크, 치테크. 치아보, 플러스, 재택. 치테크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이건 저희 팀에서 만든 건데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4 0대 여성 기준으로 4개많이 골파이가 입이다 네. 그러면은, 위에, 인플란트 100만원, 150, 100만원,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병원비 100만원 쓰고 400만원, 어, 집에 있는 와이프 님께연프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브릿지 트리, 그리고 크라운도, 요런 손으로 가입을 하겠다. 자, 40세 여름기준으로 이거 4개 이렇게 가입하면, 금이 얼마 정도 나오죠? 4만 8천원. 예, 암산 빠르신 분들 거의 뭐 하고, 어, 한1 7만 18만원 나오네요1 7만 18만원. 자, 보세요. 17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얼마예요? 대략 2 0 0원최보죠 그리고 2년이면 400. 2년 400인데, 이프라트한개 하면 500이에요. 병, 일단 돈좀 뽑았어. <웃음> 본인이 알 거야. 두개 1, 000원, 600, 000원 개할 거야. 이프라트두개 하면 1000만원, 600만원 이득이야. 세개 하면 얼마야? 그리고, 크라운. 크라운은 보너스로, 하나 면 160, 두개 하면 뭐 300, 360, 세개 하면 4 8 0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치택하시면 돼요. 네. 예, 치택하시면 돼요. 자, 어, 4월달에 승고하지 않고 바로 나왔어요. 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바로보자 안보. 이게 뭐자면 가입하고 내일 진난받하고 감액 면책기가 없냐 안보 대박이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나내 건강검진 안 돼. 아 그래서 빨리 이거 가입해. 오늘 가입하고 내내가 감액 면책기간이 없어. 대박 안보험이 홍보템에서 나왔어요. 자 바로보자 안보. 일단 은 90일 면책기간이 없어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난받고 나오고요.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이 없어요. 100% 나와요. 세 번째는 유사 각기 경제 이것도 감이 깨졌어요. 그리고 홍보 생명은 대장경권 대항이 일반항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근데 가입 조건이 있어요. 뭐냐 암 진단비가 무조건 암 보험이 무조건 가입되어 있어야 돼요. 암 진단비가 무조건 두 번째로는 어두 번째로는 일단은 기계학자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야 돼요. 네 번째는 암 진단금 가입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세까지는 5천만원, 유사하면 20%니까, 1 천만원. 네, 시간이더 빨리 할게요. 예, 그8 0세까지 3천만원, 6백만원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으면, 바로 나온다. 바로 즉시 안고. 자, 이것도 또생명건데 보험료가 2하가 됐어요. 그래서, 뇌혈관1혈관간 3년 분데, 보험료가, 토뇌보험이랑 비교해도, 생명은 생명끼리 비가안하더라고요 비교 토뇌보험에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뇌열간 십자리 많이 저렴하고, 이거 두 번째, 요게 괜찮아요. 우리가 고혈압가입했 있으면 뭘로 가입하죠? 간병보험을 하잖아요. 이대지용보험 이거 표준형 보험이에요. 표준형으로고혈압가입했 있어도 표준체로 가입이 된다. 단, 단점이 뭐냐면 2년 할증이 없어요. 근데 2년 부담고 2년 부담고 잡고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뭐 오른쪽에는 우리 부정이 I49, 1000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고요. 뭐 산정특례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니까 생명 보험 쪽에 선정팀내하나라 하나 생 이번 달 연장됐어요. 최대 4천만원까지 기타 규정매 2천만원 그리고 i 4의 482천만원 각각 2천만원, 3일 3천만원까지 단독 만원, 2만원으로 규정매 가입이 된다. 하나 분명자 이거는 손해고 이제 마지막 지금 마무리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드리 시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대표님들한테 자료 받아서 한번 아 이런 내용들이 신상품이 있구나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윤차 있고 농협은 질병수비 100만원까지 내고 25% 할인받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신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 카드나 네, 우리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종신보험 카드 포인트쌓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장님들 몰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종신보험이는 뭐든 초회보험개계속보험료 자동이체 이런 부분들, 카드나 개세회사들,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실손보험료 9월달까지 하고, 일단은, 지금, 현대상의 실손보험 단독 실손이 시체 500%죠? 현대상? 그런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대대 실손보험 전환 했는데 보험 수령이 없다면, 다시 철회가 가능해요. 다시 내가 1세대 가입했다가, 단독 실손, 4대 전환했다가, 아, 별로 아닌 것 같아. 다시 전환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월이도식소보험복 하니까 변찮사까 넘어갔고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저희가 공식출범 거의 3개월만에 진짜 많은 업적했했죠 우리 팀장님들 덕분에. 그래서 이런 4황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의 상위 1% 안에 진입할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신기한 정말 고생들 많이 줬고요 보다 좋은 환경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대표님들 항상 처철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서울도 화기팅 하시고, 저 또한 회사가 혼자 할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더금융하면 화이팅으로 박수, 박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금융! 네!